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람입니다. 하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조짱TV의 조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조짱맨 동생 조짱아입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네.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합니다와 <웃음> 키가 정말 크세요 네키 키가 얼마, 얼마세요 마랑님? 내가 무조건 크죠? 아그 그러니까 잠깐 제가 위로, 아래로 보는 거 아니, 키가 몇이시죠? 아 저는 2m 조금 안 돼요 <웃음> 저랑 키 한번 재보실래요? 네네 오케이 바로 한번 재볼게요 네네. 자 솔직히, 솔직히 내가 바로 크죠? 바로 크죠?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남매와 마랑의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여러분들 자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 풀업인데요. 짱하님께서 풀업하시는데 아, 오빠분께서 <웃음> 이렇게 들어주는 걸로 시작! 오케이 둘셋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 머리 어떻게 해야 돼? 왜이게 해야 돼? 손! 왜 이렇게 게 해야 게해 하나 둘셋 결과 발표가겠습니다 마랑님 15개, 조짝남매 12개로 예! 나랑님 승리입니다. 말씀 안 들었는데 오늘 <웃음> 저한테 삼판 이선 지시면 벌칙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없었잖아요. <웃음> 오케이 자두 번째 경기인데 제가 뭐두분몇개 하세요 이 정도 뭐펜 제가. 언더워머 입고 3대 500실 때, 네, 그때가 이제 60개 정도 했거든요. 아니면 우리 그 장아 씨는요? 아한번 제가 벤치브레스 깔린 깔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이후로 어. 못 해봤어. 잘한다 그래야지. <웃음> 아 아니, 이게 트라우마인데 어떡해어 이제 못하시고 하가는데 둘이 이제 나눠서 하면은 제가 약간 이과 이, 그 경영학과 나왔어요. 보시면 아. 이제 둘이 해서 나누기 2하고루트시루트씨우고 <웃음> 코인 코사인 뒤집어 쓴 다음에 적분 미분해서 플러스 2 하면요. 한5 0개 정도면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 0개만해 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는 저는 진짜로 성분은 멘탈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방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전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신내. 와! 와. 와, 팔이 너무 간열이다, 진짜. 와. 너무 쉽죠? 어, 이정도오 <웃음> 50개? 시면해줄게그 채널 이름 말아야 하냐? 강아지로 바꾸셔야죠 어이구 어이거어 보니까 좀안 잘생기셨네요. 진짜 팬이었는데. 제가 좀 위쪽 위쪽에서 좀 잘생겼던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열심 히 너무 열심히 하면 너무 열심히 할수 있는데? 헤드가 열일곱 개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열심히 하면. 두 분은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넓게 잡니다 제가 세 드릴까요? 네 예.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 바로 가능하죠 저희는 아 근데 좀 여기 서 정도 생겼는데요 너무 방해되는데요? 아, 잠시만요 아 진짜 그냥 남매가 솔직히 이렇게 협동 하면서 운동한다는 게참 아름답지 않을까 오케이. 자 니가 해하자 <웃음> 아유 잠깐내나 믿고 내려 아니 나 믿고 내려, 아니에요, 나, 믿고 내려. 죽을... 나 믿고 내리러 하라 나 믿고 그냥. 야, 내려 그냥 나 믿고 내리려고 그냥 <웃음> 오 좋아 야2 2 8아너 힘은 줘 힘은 주라고 힘은 줘 네. 힘은 줘아 힘은 줘아힘줘 뭐야 힘 주고 있다고 주고 있다고 잠깐 벗겨봐 여기서 벗겨봐 다시 <웃음> 음, 잠깐만 아 근데 김 주라고 잠시간이 일단 개게 잤어요 네아나 못돼요 못돼요 못돼요 못돼요 못어요얘돼요못어요얘나못버요김줘 우리 돼못해 자, 못돼요 못돼요 못돼요 못돼요 내려. 내려. <웃음> 내려 아, 내려 내려 아니 그냥 몇개를 봤어요? 아침이 너무 많이 튀어서 못하겠어요. <웃음> 진짜 아침이 너무 많이 탔어. 아이씨. 자두 개. 음. 오케이, 하나. g 음. 오케이. 조만간부터. 아. <웃음> 자 벤치 프레스는 정정당당하게. 마랑이 봐줘서 남매팀 승객!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왔죠이 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옛날에 미치구 할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훈련 중에 하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쿨퍼스 탔잖아요? 아스 예, 뭐 특히 겨울철에 차안 간다면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아. 어. 이렇게 해서 데려다주고 출발! <웃음> 아니 저희도 시골 출신이라서 뭐 아, 꼭 경운기 안 가면 이제 경운기 뒤에서 밀고 논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뭐. 좋아요. <웃음> 그러면은 이제 이건데 여기 무게를 여기에 보면 담을 수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미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려볼까요? 뭐 아, 아, 몇,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아, 일단은 가볍게 하나 이제 플레이트 아니, 말, 말하는 힘드시니까. 아, 야, 하나만 일단 야, 하나 뭐 하나 해보자. 아, 제 걱정을 야, 하나 만 올리겠습니다. 음. 아주 머리가 파랗게 질리셨어요 지금. <웃음> 어. 그럼 제가 여기서 할게요. 저는 여기 박고박고 저는 어. 오 받고. 아, 저는 두개 더. 아, 두 개. 두개 더. 아, 저는 두 개, 어, 두개 두개 정도 박죠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그냥 레이스하는 편이라서. 하나 더 가자. 어, 하나 더 가자. 저희도 하나 더 가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받고. 네. 받고. 사, 사람 더. 사람, 사람 더? 여기 사람 올리 올라타기. 아... 시작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아, 아, 가자! <웃음> 아, 이분들 되게 귀여우시네. 향괄 <웃음> 포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시작! <웃음> <하나씩, 하나씩. 웃음> <자, 웃음> 가자! 아, <웃음> 아왜 이렇게 힘들어? <웃음> 시작! 아, 조추. <좋죠. 웃음> 시작! 야, 너 밀어봐 이거 못해 아, 남자가 이렇게 뒤침이 없어도 되나? 남자가 아, 이거 못해 오케이, 시 <쉬. 웃음> 시작 <웃음> <웃음> 오케이 오늘의 벌칙은요, 커플 요가입니다. 커플 요가. 아. 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첫 번째 동작은 쉬워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 어, 부부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 자기 친동생이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뭐 연인사 하셔도 다 하셔도 돼요. 바로 이 운동입니다. 어, 이건 할만하잖아. 이거 할수 있다고? 어, 이거 할만하지. 할 이거 할만하지. 할할 보자, 할 보자, 할 보자. 아,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 머리. 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내가 이렇게 여기 오빠 다리 이렇게 90도 어. 해봐 진짜 버텨라 어, 아 다리 단만에 버텨야지 어 버텨 버텨 잠깐만 야야자 이렇게, 아, 있고, 아, 있고, 아, 이렇게 아, 있고 이렇게 있고 아 제가 어, 아 이렇게 어, 있어 이렇게 있어야 돼아 이렇게 있어야 돼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 다리 올려봐 하나, 하나 둘셋자 둘, 올려보세요 잠깐만자 내가 다 내가 아니야제가 <웃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빠분의 근력이 좀 약해서 그러지 않은가 아니아니할수 있어요 아니, 할수 있어요 <웃음> 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 닮았다 그 영화배우 있잖아 변이봉 변이봉 변이봉이 누구예요? 그 뱃물에 나오는 사람 아니 그, 아, 그 아니 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시자 저거 글 올릴게 어? 자... 시착 <웃음> 자... 아, 뒤로 올려도 <웃음> 제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앞으로 해봐. 하나 둘 셋. 안데 <웃음> 아, <근데> 이거. 아오랜만이 분명히 약하시네. 아유 이 진짜. 이거 쉬운 거예요 근데. 따라 보시고 쩐. <웃음> 자, 시작. <웃음> <진짜. 웃음> 안, 안, 안, 안 이렇게. 아, 이자 자,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이이이이 남성분이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올리브영 아니, 손을 오. 이렇게 하면 되나? 여성, 여성부터 푸쉬업 먼저 하십니다. 네. 자, 하나. 하나, 그냥 남성. 둘. 남성 <웃음> 셋. 야, <웃음> 똑바로 해, 너! 네, 이거요? 뭐이씨. 똑바로? 돌려. 대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 진짜. 야,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너! 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어 좋아요 남매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 잘하십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굉장히 빠르십니다 자 내린 네, 사람 벌칙이 있습니다 더 빨리 하세요 자 일곱 좋아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 한번 채널 한번 홍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예능 콘텐츠로 진행되는 채널이고요 그,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가 유튜버잖아요 네네. 부모님 제자 한번만부탁드게요 아, 초심 잃지 말고 마랑님 처럼만 됐으면 좋겠... 마랑님인데요? 마랑님이 누구예요? <웃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 t v 조장 짱아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 she just w a n h i m with a quickie u pull a n I'm like yes ma'am Got me feign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